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3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의 8월 첫째 주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13% 하락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하락폭이 두 번째로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은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신규 입주 물량 증가로 특히 증구와달서구 수성구 등의 하락폭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20억 2천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금매물은 그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원 이하에도 나와있습니다. 최고가에서 4억원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돼요 매수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 좀 관심을 가지고요. 금리가 더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서울 집값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며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서초구의 아파트값도 20주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는 등 거래 절벽 현상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와 인덕원등 수도권에서는 최고가에서 3억에서 6억까지 떨어진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고정한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 금리급등, 대출규제, 집값고점, 주택구매심리 악화 등을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금리치가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과 대구, 인천, 대전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며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체 전세값은 0.07% 하락하며 2019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자산 승계연구소장.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도 약세로 전환되는 모습입니다. 전세대출이 쉽지 않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점도 전세값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세변동률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과 전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세종시 아파트값이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다. 1년 이상 하락세가 지속하면서 집값은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부동산업계는 규제 지역 유지에 다주택자의 매도세 등으로 하락세는 더 길어질 것으로 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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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실에 따르면 올해 거래량은 28건으로 세종시 전체 아파트 5위를 차지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용 84기준 호가는 8억원 전후지만 매수세가 전혀 없는 가격 이라며 일부 매물은 7억원 초반대도 있다. 고 말했다. 집값이 2020년 상반기 수준으로 하락한 곳은 세종시에 수두룩하다. 가온사단지와 가까운 가온일 단지일 스테이트 세종 세셈육단지 안신더의 펜타일스 세틈 10단지 더 샤플 스테이트 등 주요 아파트 대부분이다. 세종시는 2020년 이른바 천도론으로 주목받으며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하지만 수도 이전은 없던 일이 됐고 집값은 2021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 아파트값은 지난해 7월 말부터 53주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하락했다. 최근 낙폭도 0.1% 이상이며 올해 누적 하락폭 마이너스 5.06% 역시 전국시도 가운데 1위다 비교 대상을 전국 시공구 지역으로 넓혀도 대구 달서구 마이너스 6.04%에 이어 2위다. 부동산업계는 세종시 집값 하락세는 계속될 것으로 봤다. 경기 침체 우려와 금리 인상 등으로 전반적인 시장 약세가 이어지는 데다 세종시를 둘러싼 여건도 우호적이지 않아서다. 한국은행이 전날 낸 보고서에서도 향화락 위험이 가장 큰 곳으로 세종이 지목됐다. 세종시는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가운데 유일한 투기과열 치구다 반면 함께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던 대전은 최근 해제됐다. 대전과 세종은 인접해 부동산 시장에서 서로 끼치는 영향이 크다. 규제 지역 기비로 세종시 투자 수요는 상대적으로 더줄 것이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지난해 세종 집값이 약세를 보일 때 대전은 꾸준히 상승한 것도 이 같은 배경이 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세종시는 내년까지 아파트 공급이 적정 수준이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 라면서 투기가 열치고 지속과 고금리 여파의 부동산 매수 심리 위축 등으로 집값이 상승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 이라고 말했다.